안녕하세요. 원션맨입니다. 오늘은 웰치스와 한라봉 스파클링을 섞어서 마셔볼건데요 웰치스는 원래 사람 믿음이래요 완전 신기 반개하죠 1869년 토마스 브랜웰 웰치 박사는 콩코드 포도를 와인 대신에 주스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1893년 웰치 박사의 아들인 찰스는 세계박람회에 웰치 박사의 주스를 소개했고 이를 계기로 이 주스는 급속도로 퍼져나가 미국 전역에서 사랑받는 주스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주스를 웰치 박사의 이름을 딴 웰치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웰치 주스의 탄생부터 2020년까지의 시점을 보면 150년에 가까운 긴 역사를 지녔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저도 지금보다 더 유명해져서 원샷맨 이름을 딴 음료수가 나오는 그날까지 원샷을 보겠습니다 웰치스와 한라봉 스파클링이 섞여진 맛은 정말 달달하고 과일 맛이 진하게 섞인 그런 맛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